여러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 어, 아무 반주 없이 찬송을 드리고 또 이렇게 통독 위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핍박기간에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무 도구 없이 찬양을 하셔야 되고 또 말씀도 성경 통독 위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훈련시킨 키 것이어니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 주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에레미아와 에레미아의 이야를 다룰 텐데요. 자 여기 원어로 한번 읽어보면 이게 이죠. 따로 이. 이. 이 쉐바가 두 개가 연달아 오면 앞에 것은 발음이 안 되고 뒤에 께 발음 되죠. 그래서 이름에가 되죠. 자 이름에. 이건 이야죠. 요드는 사실 모음 성격을 가진 자음이죠. 야죠. 그리고 해가 맨 끝에 오면 발음이 안 되고 얘가 장모음이 되죠. 그래서 야 장모음이 되죠. 읽어 볼까요? 이르메야. 이르메야. 이르메야. 이르메야. 자, 주께서 던지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께서 떨어뜨리신다. 여호께서 놓아 주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께서 기뻐하신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에레미아를 우리가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메이야. 이르메이야. 자, 헬라어로는 이걸 그대로, 자, 이오타죠. 이에레미아스. 다 읽어볼까요? 이에레미아스. 이에레미아스. 자, 이건 이르메이야. <웃음> 자, 큰 소리로 이르메야. 이에레미아스. 이르메이아. 이르메이아. 이에레미야스 예, 영어로 제레미야죠 예. 자 히브리어로 이름메야 헬라어로 이름메야 이에레미야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는 이게 탄식가인데 정말 그 너무나 교묘하게 너무나 신비하게 이것을 읽어보면 에카죠 에카. 에카죠 얘는 지금 점두 개와 요두가 오면 얘예 장모음이죠. 얘는 이것과 하, 해가 같이 오면아 장모음이죠. 그래서 에카, 읽어볼까? 에카. 에카. 좀 얘가 비슷하네요. <웃음>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얘는 헬라어로는 스죠스 여기 영어에그 thank you 할때 바로 마 비슷한 스레 스레노이죠. 자 읽어볼까? 스레노이. 스레노이 스레노이 에카 프레노이 에카 프레노이 에카 프레노이 에카 프레노이 예 좋습니다. 엘레멘테이션이죠. 영어로는 자, 지금 보면 에레미아서의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에레미아가 주로 무나세 왕 때부터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어, 주로 활동 시에 요시아 왕태부터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시드기아 왕태까지 보면 지금 뭐죠? 거기에 그때 그 당시에 두 강대국이 있었죠. 어디야 어디죠? 아수르가이제 멸망하는 시기고 중동에서 어느 나라가 등장을 하죠? 메소포토미아 제방에서. 신 바벨로니아 제국이 등장하죠. 우리 여기 성계는 바벨론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통적인 강국이 있죠. 어디죠? 미국. 이집트. 이집트. 자 애굽이 있었죠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낀 나라가 어떤 나라죠 남유다 였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문하세 왕태는 친 아수르 아수르 였고 지금 아수르가 약해진 그 뭐죠 약해진 틈에 요시아 왕 때는 거의 약간의 독립 시기가 있었어요 독립 시기가 있었고 이제 후반에 요시아왕인의 반애국으로 돌아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스 3개월, 여호와킴이 11년 통치하는데 보세요. 여기 친애국, 친 바벨론, 친애국, 여호와긴이 3개월 통치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아. 여긴 이 사람은 시드기아는 바벨론, 느구갓네살왕에 의해서 옥립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친 바벨론으로 됐다가 친애국을 하는 바람에 멸망당하죠. 2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그리고 그달리아 총독이 섰죠.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을 위해서 세워졌죠. 총독으로. 보시면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멸망을 당했죠. 이때 에레미아는 어떤 주장을 했죠? 에레미아만 거의 유일하게 바벨론하고 친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애국주시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었죠. 근데 에레미아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 사람만 맞았어요. 나머지는 다 뭐죠? 거짓선지자들이었어요 그, 듣기에는 달콤해 보였지만 다 틀렸어요. 시드기야가 철저하게 에레미아의, 에레미아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믿었다면 멸망까지는 안 당했을 거예요. 나중에는 눈까지 뽑혔는데, 어쨌든, 그, 에레미아는 우리가 바벨로, 한테 붙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자, 너무 지금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어떻게 보면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 낀 우리나라가 왔다 갔다 하죠. 자,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가 왔다 갔다면 하 멸망한다라는 그 예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레미아서에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면 애국과 바벨론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남유다의 그 외교 정책을 좀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에레미아의 어떤 사역 시기를 한번 볼게요. 사역 시기를 보면 우리가 요시아 왕때에레미아가 소명과 사역을 시작을 해요. 두 번째 또 요시아 왕 때는 지금 이제 바수울에의서 에레미아가 투옥되기도 하고 622년에 제2차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BC 609년에 보면 이제 그 여호와 김왕 때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고 605년에는 바벨론에 1차 침공이 있었어요. 이때 에레미아가 70년간 포르기아는 예언을 했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이제 선지자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여기 선지자 후보생들 많죠? 자, 미움을 각오하고 주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말해야 되는 게 뭐죠?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토부럽혀 죽임을 당했죠? 기억하세요. 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를 죽는 순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아멘,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이미, 자,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세상적인, 우리의 그 멸망될 것은 죽고, 우리는 새로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에레미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공포한 거예요. 70년간 포로가 된다. 예언을 했죠. 미움 엄청나게 받았겠죠. 자, 여호와긴왕 때, BC 597년에 바벨론 2차 침공이 있고, 이때 이 사람이 이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그리고 시드기아가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자 시드기아 왕때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와 논쟁을 하기도 하죠 자 BC 589년에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했죠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데 시드기아가 이때도 정신을 못 차렸죠 자 에레미아는 이때 시이대리에서 갇히게 되고 드디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달려가 유도 총, 총독이 되죠 그 다음에 583년에 이스마엘의 그달리가 살해되고, 에레미아는 이제 요한왕과 아사랴로 납치되가지고 애국으로 피난가게 되죠.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에레미아서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쓰여있지가 않아요. 시간이 막 이렇게 바뀌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걸 감안해서 이걸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12대 아하스 왕 때부터 시드기아 왕까지, 지금 보면, 지금, 그이스라엘의 이제, 침공당한 역사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전대 왕, 우시아 왕 때는 이스라 유다가 굉장히 강성했죠. 그, 여로 보암 이세, 북 이스라엘이나, 어, 남유다 유, 우시아 왕때 굉장히 강성했어요. 왜? 그때는 아수르가 지금 좀 약간 혼란기였어요. 그리고 아람이 잘 막아주고 있었어요, 아수르를.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위기를 모르다가, 빛이, 저기, 그, 빛이 722년에, 어디가 멸망당하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자,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다시 등장을 해요. 아수르가 다시 등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스 왕까지, 아수르, 아스르와 유다와 어떻게 보면, 그, 국제 관계가 굉장히, 아수르와 그, 애국 사이에 낀 어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외교의 그런 어려움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호와스 이후로는 누가 등장을 하죠? 바벨론인이 등장을 해요. 아수르를 대신에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바벨,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사에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 남유다 정권이 왔다 갔다 하다가 멸망되는, 멸망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때, 그, 멸망을 당할, 멸망을 안당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에레미엘을 통해서 이야기 해줬지만 듣지를 않았어요. 자, 쓴소리죠. 여러분한테 좋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어리즘면 좋을 텐데, 굉장히 순서리죠 어떻게 보면. 순서를 들여야 듣지를 않아서 멸망을 당한 거죠. 자, 여기 보면 정말 복잡하죠. 요시아 왕에,한테 스비다라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여호와 야김이 있고, 하무달하고 사이에 난 아들이 여호 아하스가 있어요. 보면 요시아 왕이 누구한테 죽죠? 무기토에서 바로 누구한테 죽죠? 자, 그 다음에 죽으니까 이제 여호와스를 왕으로 옹립을 했어요. 자, 이건 반애국파죠. 근데 지금 바로 누구가 지금 뭐죠? 아수르 도우로 가서 바벨롱으로 붙어가지고 무승부로 내려오죠. 열받으니까 지금 남유다 다시 들려서 이 사람은 여호와스를 끌고 가버리죠. 애국으로 끌고 가고 누구를 안쳐요 18대 여호야 김을 안쳐요이 사람은 친애고파죠. 친애고파였고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자 19대 여호야 긴이 안치죠 긴이 앉아있었는데 이 사람은 친애고파예요. 바벨론이 침공을해 들어와서 이 사람을 폐위시키고바벨론으로 끌고 왔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앉혀요? 시드기아를 앉히죠. 시드기아는 자 바벨론에서 일을 갈겠죠. 물론 누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바벨론에 대해서 일을 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세가 바벨론으로 가고 있는 이걸 읽지 못하고 애국으로 붙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누부갓네살에 의해서 둔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니까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끼어서 허둥대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교정책을 잘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 역사에도 외교정책을 잘했던 사람이 있죠. 예. 저기, 이제, 광해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명나라와 새롭게 등장하는 후금, 청나라 사이에 외교를, 등거 외교를 잘 했죠. 자. 자, 지금 이것을 우리나라 역사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정학상 이 미국이라는 세력과 어, 중국이라는 세력 사이에 지금 지금 그그 그 중간 상태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스라엘만큼이나 외교 정책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에레미아서의 어떤 기록 목적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관계로 맺어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선지자의 삶으로 증거 사랑의 훈계로서의 남유다 심판의 의미 선포 새 언약과 회복의 약속 선포 열방을 심판하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을 선포 예,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의 기록 목적은 사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번째로 멸망으로 인한 민족의 장래 불투명한 현실과 외제의 압조려한 백생들의 피피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제적인 정의와 끊임없는 사랑,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행동을 믿고 의지하며 성도가 가져야 할 신뢰와 인내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네. 자, 에레미아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니이 그러니까 이건 이 이후에 시간 순서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 에레미아가 1장에는 이제 소명을 받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25장까지는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예언하고, 자 엘레미아가 선포를 했을 때 많은 반대 극부가 등장을 했는데 엘레미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엘레미아만 거의 바른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도 노아 뺨치게 외로웠겠죠.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30장과 33장에 새 언약과 회복을 약속을 하지만 34장에서 4 5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돼요. 그리고 46장에서 51장에 보면 남유다 주변 열국을 향한 심판 예언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시키기 위한 몽둥이였어요. 사형이 끝나면 영독폐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단이 다 끝나니까 바벨론이 어디에 망해요? 메데바사고레스한테 멸망당하죠 이걸 명심하세요 어떤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악한 자는 여러분 단련이 다 끝나면 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52절에 보면 시드기아의 배방과 죽음 예루살렘 성의 파괴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1장을, 우리가 이제 1장과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봅시다. 자, 저는 킹제임스 버전 성경 한글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에레미아 1장을, 저와 여러분이 좀 버전이 다르지만 관계없이 에레미아 1장을 한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던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인 힐케아의 아들 에레미아의 말들이라. 유도와, 그 말씀은 또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김의 때에도 임하였으니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아의 7이 11, 11년째가 끝날 무렵까지 곧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끌려갈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너라 하시기에 내가 아가들주하님이 <놀린> 아이라서 말하 아이라서 말하하나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너는 그들의 <놀린> <못하니>? 내가 너께있 너를 보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라 하였다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보았다 이 내가 내 말을 소로실행하이니라또 주의 말씀이 내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끊, 끓는 솥을 보나이다 그 표면이 북쪽을 향해 있나이다 하였더 하였다니 요아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르르니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문을 입구에 각자 자기 왕자를 정하고 그 주위의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대적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서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얼굴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것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해어 너를 구해낼 것임이라주가말하느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에레미아는 이성적으로 구원받을 난자를 알수 있어요, 몰라요? 이게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죠? 네. 자, 어느 교파가 구원받을 때와 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넌, 넌센스예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버림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마땅히 주의 계명을 지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심판 받아요.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켈빈주의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적 근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레미야서 끝장으로 한번 가 볼까요? 52장인데요. 52장인데 좀 길지만 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아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1세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타리며 림나 에레미아의 딸이더라 이는 주의 진노를 통하여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에 한거한 사건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났음이니 주께서 그들을 그의 면전에서 쫓아내시기까지였더라. 그리하여그 성읍이 시드기아왕 11년에 포위가 되었고 그때그 성읍이 부서지고 모든 전사들이 도망하여 왕의 동산 옆에 있는 두 성벽 사이 성문길을 따라 밤에 성읍을 빠져나가서 그때 갈대아인들은 성읍을 애호사더라 그들이 평지, 평지길을 따라가니라. 그러나 하야아인들의 군대가 왕을, 왕을 쫓아가서 열이고 평지에서 수승의 아를 따라잡으니 그의 모든 군대가 그에게도 흩어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을 잡아 하맛땅 어,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오니 거기서 바벨론 왕이 그에게 판결을 내리더라. 바빌그리고 나서 바빌로 왕이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그를 사슬에 묶어 바빌으로 끌고 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두었더라. 주의 정과 왕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과 귀족의 모든 집들을 부, 불로 살으니라 그그그그 그리고 나서 경호대장, 누부살라다니 백성의 가난한 자 중에 얼마와 성읍에 남아있는 백성의 잔류들과 변절하였다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가운데 남은 자들을 사로잡아갔더라. 또 갈대아인들이 주의전에 있던 놋기둥들과 그 받침대들과 주의전에 있는 놋바다를 깨뜨려서 그 모든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더라. 또 경호대장이 대아들과 불바지판들과 대접들과 가마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잔들 즉 금으로 만든 금 과 은으로 만든 은장을 가지고 왔더라그 기둥들을 보면,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 큐빗이요, 12 큐빗에 띠로 둘려 있으며,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며 속은 비어 있는 것이라. 단, 있는데 two two. 한 한편에는 96개의 성류가 있으며 그물 위에 둘려 있는 모든 성류는 100개더라. <ils> 그가 또 성읍 밖에서 전사들의 책무를 맡은 내시 한 명과 성읍 아래에서 찾아낸 왕의 시종 일곱 명과 그 땅의 백성을 모병하는 군대의 서기장 하나와 성읍 가운데서 찾아낸 그 땅의 백성 60명도 잡았더라. 바벨로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서 죽이니라 유다가 그와 같이 자기 본토에서 사로잡혀 갔더라. 누부간 네살의 제18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사로잡아 갔더라. 누브간네년2제1 8년에 그가 없는 사이명을사로잡아갔더라 유다왕 0년와0 1 1년2 0간지3 7년째즉바빌년왕 에윌 무년2의1 9원년1 2째 달, 열두째 달 그달 15,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아킨의 머리를 들어올려 그를 감옥에서 내어놓고 그에게 친절하게 그의, 그의 제수 의 옷을 바꿔주니 그의 평생 동안 왕 앞에서 계속해서 음식을 먹었더라일을을 때까지 그의 전생에 동안 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결국은 시드 기아가 이렇게 처참하게 이제 결국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면 인권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나라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을 때 우리가 외교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켜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이 많이 어려운 이유는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서 그래요. 영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돈과 금이취해가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잖아요. 그게 뚫리니까 오늘날 같은 문제가 생겼던 거죠. 자 어쨌든 자 여기에서 사실 핵심은 결국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에레미아 예언대로 다 이루어져 버렸거든요. 자 한국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외롭게 나라를 놓고 애원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어떤 사역자가 계시더라고요. 참,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을 보면서 에레미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마 그분도 왕따를 많이 당하실 거예요. 참,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에레미아서를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레미아 예가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제로 말미암아 이게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뭐 1장에 고통받는 예루살렘, 2장에 파괴된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고 이 멸망당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가그러면서도 3장에서 탄식과 이제 또 절망스 소망을 발견하고 되고 4장과 5장에는 예루살렘의 황폐와 이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어지간하면 어지간하지 않으면 거의 여러분이 에레미아 예가를 굉장히 읽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사실 한번 봅시다. 이사람들왜 멸망하고 통을 당해요? 뭐 때문에? 자 자, 뭐죠?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았고 죄가 자란증 뭐예요? 사망을 낳았죠. 왜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죄 때문에 고통받아요. sin. 죄 때문에 고통받죠? 여러분이 영어로 sin을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에 노트에. sin 적고, 줄을 딱 화살표로 긋고, 다음에 suffering.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택한받았다면 반드시 죄를 지으면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 사람은 택한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자, sin 적고, 자, 화살표를 그거 서퍼링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에레미아 예가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서퍼링하고 1장 8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1장 8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이 심히 죄를 지음으로 그녀가 버림을 받았다 도 그녀를 높여주던 모든 자들이 그녀를 멸시하니 이는 그들이 그녀의 벌거슴을 보았습니다 실로 그녀가 탄식하며 뒤로 돌이켰더라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죠. 고통을 당하죠. suffering, suffering 아래에, 바로 아래에, soro. s-o-r-r-o-w 써보 슬픔이죠, 슬픔. soro를 하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화살표 하나 긋고, repentance 한번 적어보세요. 회계죠. 1장 2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0절 줄을 그어보세요 1장 20절 회계를 하는데요. 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이는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내 창자가 끓어오르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뒤집혔고 내가 크게 거역하였음이니이다. 밖으로는 칼이 생명을 빼앗고 안으로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 사람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하면서 뭐가 있죠? 리펜터스 아까 적었죠. 리펜터스 가로하고 1장 20절을 적고 그 아래에 프레이어 기도를 적은 것세요레이어 p r a Y a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프레이어하고 화살표하고 호프를 적어놓으세요. 희망이 생기죠. 희망은 3장 19절에서 24절이에요. 3장 19절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것을기억함이니이다내 온이 지금도 그것들을 기억하고 내 안에 풍선하여 그것을 나만 상기하으로 내게 소망이 있나이냐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궁유리 열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들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 주의 신실함이 크나이다 내 온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분기심으로 내가 주를바라리기는다 여러분 그렇죠? 자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호프 그럼 소망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호프 아래 바로 아래 페이스 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페이스 믿음이 생기면 뭐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어나죠? 페이스에서 화살표를 긋리 r e s t o r a t i o n 회복 5장 21절 가로하고 쓰세요 페이스하고 화살표 긋고 페이스하고 화살표고 Restoration 회복 5장 21절을 여러분이 큰소리하면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5장 1절 네, 일... 네. 자이 자, 원리를 어떻게 보면 뭔가 구속사적인 원리를 좀레미야에가가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고 거의 에레미야 예가는 제가 교회 어느 교회에 15년을 다했는데 에레미야 예가는 설교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뭐, 뭐예요? 처음에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생겨요? 고통이 생기죠. 서퍼링이 생기죠. 씬을 을 지금 우리가 서퍼링이 생겨요. 그러면 슬퍼요. 소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리펜턴스 회개를 하게 되죠. 자 회개를 하면 뭐가 생기죠? 뭐가 아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프레잉을 하면서 우리에게 호흡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희망이 생기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f a i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 자 restoration 회복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 시퀀스를 보여주는 게에레미야 예가예요. 예가가 예 예가 그냥 탄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믿지,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어짓단 게 판단이 되면 바로 회개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다시 우리 회복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왜 훌륭하죠? 다세바를 범하는 음란을, 사실은 우상을 섬기거나 우리가 우상승배 WCC가 요즘 굉장히 맹이를 떨치고 있죠 종교통합이 자,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음란을 하는 것은 이건 범죄행위고 이건 배교행이에요자 다윗이 나단이 이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대가는 뭐죠 다윗은 끝났어요 그 이후에 대가는 치렀지만 그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대가 없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지 마세요. 여러분. 음? 죄 짓기를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돼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합시다. 자에레미아에레미아얘가 거의 다 끝났죠. 자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예가에서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인자와 극휼이 풍성하시다 무궁하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걸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Unlike e s g e a The oracles of Jeremiah Are not arranged in Chronicles 그 h r o n i c Order 쉽게 말하면 에레미야서 말씀이 역사 순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에선 암시, 복선이 깔려있는데 제가 나중에는 영어로 아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면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이 전반부 이쪽에 보면 거의 다 지금 왕들이 요시아, 요아하스 여호와킴 여호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달야이온데, 다자이 사람들은 다 누구죠? 요시아 자녀 자녀네즈는 손주들이죠. 지금 근데 보면 시간 순서대로안 되죠. 여기 보면 에레미아 소명을 요시아 왕태 받았죠. 그리고 이런 지금 환상을 통한 소명 확인, 에레미아가 받은 명령과 약속, 남유다의 범죄에 따른 심판 경고. 죄악을 답수하는 남유다를 향한 회개의 촉구와 심판경고, 외식적 예배와 우상숭배를 통해 드러난 남유다의 위선,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경고, 두 가지 비유를 통한 심판예고, 남유다의 이 말, 가문과 에레미아의 기도, 에레미아에게 내는 세 가지 명령과 그 의미. 어떻게 보면 17절까지는 요시아왕 때 일어난 걸 순서대로 돼 있어요. 자, 18절에 보면, 토기장이 어떤 비유가냐? 이것은 여호야 김태한 예언이에요. 보겠습니다. 오, 과거관이죠 여러분. 자, 한 장이 그 21장, 23장을 보면 여호야, 여호야 김, 여호야 김 시드기야 이 모든 시대에말씀 말씀이 다 나와요. 또 보면 23장에 거짓 선지단의 심판결 시드기야 왕테 였고자화아가두 광질이 환상도 시드기야 왕테 본 거예요. 자, 근데 70년 포로에어는 어디, 어느 왕때였어요? 어느 왕때? 여호야, 김때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음에 남유다의 종교와 정치지자들에대입한 26장은 여호야, 김때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달러가 대립하는 건 갑자기 27장, 28장은 시드기야 왕때로 가서 다음에 쭉 33장까지 회복에 대한 약속까지 시드기야 왕때로 갔고 남유당 멸망전에 예레미야 사역도시드기왕때 했고 그 다음에 다시 35장은 여호야 김으로 다시 오죠. 또 37장, 38장, 3 9장 어디로 가요? 시드기왕 때로 가서 자 40장, 44장은 그다라 이후로 가서 45장은 다시 바룩에 대한 메시지는 다시 여호야 김때 이렇게 선포되었던 메시지죠. 그리고 어떤 그 남유다 주변에 열개의 왕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은 여호야 김대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엘람과 바벨론은 시드기야왕때했던 거죠. 자, 바벨론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죠. 바벨론은 쓰임 받고 버림 받았죠. 그렇죠? 악한 왕국이에요. 자, 남유다를 연단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왕국이었어요. 쓰고, 버림받았어요. 나중에 50장, 51장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시드기아의 배반과 죽음, 우리가 읽었죠. 이 부분은. 여기는 어디죠? 시드기아 왕태, 그리고 그대라의 이웃대가 잠시 52장, 31제, 34제를 나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시간순서인데, 이 앞에 볼까요? 지금 22장부터 3 5장까지는 지그재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시간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이 전반부는 주도, 주로 여시아 왕, 후반부, 중, 중후반부는 여호와서 시드기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후반부에는 여호야김 시드기야 제대로 순서를 좀 맞추게 되죠. 자 보면 여러분 아까 보여 드렸던 건데요. 결국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는 우상숭배였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우상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누구를 믿은 거예요? 우상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하거예요그쵸 자,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뭐또 믿어요? 여러 우상들을 믿어요. 이걸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하고 우상 숭배에는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할 때는 항상 심판이 와요. 자, 그리고 지금 요시아왕 때, 여호아스 왕 때는 에레미아가 있었고, 문하세왕 때까지는 주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리고 이 여호야 김 시, 여호야 시드기왕 때는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에레미아, 하박국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은 바베론에 있었죠. 예.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남유다가몇 년도에 망했어요? B.C. 586년에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죠. 네. 자, 여기 빼곡히 적어 놨습니다. 자, 문하세, 요시아 31년, 독립했다, 여호와세 때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요시아가 애국한테 죽었으니 반 애국일 수밖에 없겠죠. 자, 바로 누구가 두고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세워요? 여호야 김을 세우죠. 자이 사람 자 보시면 애굽 바벨론 애굽 바벨론 자 여호야 김 3개월 있다가 이제 바벨론 끌려고 하고 자, 시드기아는 친애굽을 하다가 멸망당하죠. 사실은 이 요시아 왕태부터 이때까지가 지금 에레미야서를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예가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연표로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요시아 왕은 반 애국 정책을 펼쳤, 펼쳤죠. 그래서 지금 이분은 1차, 1, 2차 정교 개혁을 했고, 바론 누구에 맞서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친애국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하다가 멸망을 당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선지자를 보세요. 이때는 스바냐 에레미아가 있고 요 오바다야가 있죠. 그 다음에 하박국 그 다음에 저쪽 그 바벨론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었죠. 예, 간단히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자 요시아 왕태는 1, 2차 종교개혁이 있었고 자 이때 이제 지금 에레미아 생각을 한번 볼 거예요. 여기 에레미아는 한번 보이세요? 읽어주수 있겠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에레미아는여호와의 종교를 위해서 예전의 종교에 국의한 예배가 벌린돌이 된다면 사라이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의 서임 생각했다. 실로 이느 종교는 존속할 수, 속할수 있었듯이 예루살렘 없이도 여호와의 종교는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시아 왕 18년에 이제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2차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여시아의 종교 개혁에 레미의 희망을 갖고 도와주었는데 여시아 왕이 이제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면서. 애절한 애가를 외쳤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스는 이제이사람 3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바로 누구한테 패이당하고 애국으로 끌려갔죠. 다 애언이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에서 다음에 여호와기만 11년 정도 이제 통치를 했는데 자 이때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보세요. 예루살렘의 궁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죠. 엄청 미움받았겠죠. <웃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6장 6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아 이 같은 위협 때문에 모독죄가 생명의 위험만이 느끼게 되었으나, 그의 신앙의 친구들에 이제 구출되고, 그몇년 동안 예루살렘 방문이 금지되기도 했어요. 36장 5절에. 자, 여기는 여호와김 사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렇게까지 했죠. 자, 이 사람도 아카나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여호야 긴이 사람을 짧게, 자, 짧게 있는 3 6 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에 따라 에레미아는 바룩에게 다시 예언의 말씀을 필기시키고 전보다 더 많은 예언을 부과를 했죠. 이 사람은 이제 여호야기는 3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열흘 동안 살았고요. 자, 그다음 597년에 보면 에레미아는 뭘 예언을 했어요? 에레미아가 예언한 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웃음> DC 5 9 7예 그렇죠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 예레미아 근데 하나님이 전할 말씀 그대로 전해서 여러분도 혹시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받으세요 여러분의 상이 커요 예레미아 아마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어, 기독교 어떤 정말 거듭난 자들이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땅이 돼가고 있어요. 아마 당신이 진짜 거듭났다면 아마 핍박을 받을 거예요. 예, 그냥 감사하게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상의를 끄실 겁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없으요 아멘, 아멘.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아인데요 시드기아인데 이제 보면 21세 때 이제 왕이 되었고, 자, 에레미아가 또, 어땠, 어, 어, 무슨 말을 했죠? 에레미아, 여기 좀 읽어주세요. 시작. 에레미아는 시드기아의 치세에 결정적인 정치적 방침을 주장하고, 굉장히 미움을 받았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자,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에레미아를 미워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무엇을 예언해서, 금년에 죽으리라고 이 진짜 하나냐가 7월에 죽었어요. 28장 11절, 16절, 17절.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 주의 선지자들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구약의 엘리사 대머리라고 불려먹었다가 애들이 곰에 찢겨 죽었고, 하나냐는 하나님의 선지자 대적했다가 그의 7월에 죽게 되었죠. 자, 에레미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왕은 지속적으로 반역했고, 그는 공공영이 왕의 무서운 파멸을 애원했죠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자. 자, 여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여기 제일 첫부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러분이시작큰 소리로 유다 백성 a t e 가 m e x c i 하는에레미 e x 하나님의 말씀을 e x 하 i t e d I'm excited. I'm excited. I'm excited. I'm excited. I'm excited. I'm excited. I'm excited. I'm excited. 주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오게 갇혔네요. <웃음> 이때 시드기아 왕은 에레미아를 진정으로 예언자로 인정을 하나, 측근의 친애고파가 두려워 공개치 못하고 그와 비밀회견을 하였는데, 에레미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였다 왕은 그때 바벨론의 불침이에요. 하나냐 예언이 정말이냐고 물었다. 자 여기 읽어주세요. 시작 37장에 나오고요. 에레미아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만이 조국을 첫토화해서 처토화해, 구하는 유일한 기록 역설을 했죠. 이것이 내 방백의 귀에 거슬려 그들은 왕의 허가를 얻어 에레미아를 왕의 아들 멜기아의 진흙구덩이에 가두고 죽이려 했죠. 그러나 왕궁왕관 구수사란 에벤 멜렉이 이익의 에레미아를 구출해 주었죠. 정말 살해의 역까지 당한 거죠. 자. 바벨론의 항복해라. 어떤 매국노적인 발언이죠. 근데이 사람말이 맞았던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큰 세례를 시작 주던도 와서 미에한미는소게서부을중로을 받은 자중 자단을 받은 자 중에 은자 중에 자은자 중에 로단을 받은 자 중에 자단와 받은 자 중에 자단을 받은 자 중에 자단을 받에자에는단을받받을에 이 시드기아 결단에는 우유부단하다가 끝난 거예요. 꼭 우리나라 조선, 조선 그 말기를 좀 보는 듯 해요. 우유부단하다 일본한테 멸망당하게 되죠. 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자, 우유부단한 사람이 좋은 이미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이때 확실하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바벨론에 투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BC 586년 에레살렘 함락시 바벨론 왕너부간네살에레미아의 처우의 호위를 베풀었다. 너부간네살의 시위대장 너부사라다라는 사로잡혀가는 에레미아를 도중을 남아에 석방하고 바벨론으로 가면 선대할 것과 비국에도 무관하다는 자유선택권을 허락했다. 그는 오대받는 것보다 자기 동족과 같이 고난당하는 것을 택하였다. 시위대장은 에레미아에게 양식과 선물까지 돌려보냈죠. 자, 그 다음에 끝부분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자음과 남의 다죄송어미스바에서를시서 들어서, 이스마엘에는 자가 그대라와 갈대아 군사를 죽이고 이제 가는데 이건 요한안에 의해서 진압이 됐지만 요한안과 이제 백성들은 에레미아가 유다 그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애굽으로 이제 피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보면 에레미아서의 대략 흐름을 좀 보시게 됐어요. 에레미아서의 흐름을 보셨고. 지금, 그, 1장은 여러분이 아까 읽었어요. 우리가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를 통한 소명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자, 2장부터 25장까지는 사실 남유다의 범죄에 따른 심판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자,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3절은 줄을 좀쳐 놓으세요.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즉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들이라. 이건 좀 여러분이 이제 꼭좀 어, 적어놓고 이, 이, 이좀 줄을 쳐놓고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22절에 보면. 내가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내게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새겨져 있도다주 하나님이 말씀하노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죄악이 새겨져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6장을 보면 죄악을 답습하는 남유달량은 회계의 척과 심판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 3장 1절에서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시작 만일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려서 그 여자가 그 사람을 떠나 다른 사람의 것이 되면 본 남편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겠느냐 그 땅이 크게 오염되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많은 애인들과 창녀짓을 하였어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주가 말하느라 높은 곳을 향하여내 눈을 들어 내가 함께 눕지 않은 곳이 있나 보라 내가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인처럼 길가에 앉아서 그들을 기다리는도다. 내가 내 행, 음행과 내 사악함으로 그 땅을 오염시켰도다. 그러므로 소나기와 그쪽은 늦은 비도 없어졌도다. 내가 창녀의 이마를 가지고도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하는도다. 오, 예. 정말 정나라하게. 자, 우상숭배를,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행이에요. 배교요 배교.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죠. 3장 8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삼장 8장 이스라엘이 관역로 내가 그밀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한희이라귀여워하지아니고 자기도 하은희내 14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이말씀은 보면 무슨 말씀이 생각나요? 호세하서가 기억이 나죠? 그 남편, 남편이 하나님을 놔두고 오만 우성들을 섬겼던 거죠. 아주 보세요. 저런 저기 음란한 짓을 안한 것들이 있나? 네가 한번 봐봐라.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아오라고 지금 척구를 하죠. 척구를 하죠. 자 사자자 그 애절한 것을 3장 22절로 25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타락한 자식들아. 시작 너희 타락한 자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타락을 치유시켜 주리라. 예 읽어주세요 시자 거저서 우리가 죽게로 가오니 주도 우리 하느님 여호와의 심민이다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 이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대와 소대와 아들댈과 딸들의 상태에서 안 우리는 수치 중에 높게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에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왕을 봉지하여 우리 하님 여왕의 복들에 순정하지 아니하였음이합니다자 보세요. 계속해서 4장 14절에 보면 오 예루살렘아 악으로부터 내 마음을 씻으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죠. 구구절절이 히 4장 27절 2 8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완전히 끝내지는 아니하리라. 이로 인하여 땅이 애도할 것이며 위로 하늘들이 검게 될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말하였고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후회치 않을 것이며 또한 내가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5장 1절에 보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성업들을 용서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장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하거든 너는 그대에게 답변해 줄지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긴 것 같이 너희가 너희 땅이 아닌 땅에서 타국인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이 백성이 어느 정도 살면요. 자 우리 5장 21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와 이를 들을지어다 자 똑같은 말씀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죠? 마가복음 8장 18절에 마가복음 8장 18절 좀 써놓으세요 자, 예레미야 5장 20절에 21절에 마가복음 8장 18절에 쓰세요. 이게 영, 영의 눈이 가려가지고 이렇게 영의 귀가 가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 상태를 또 노골적으로 6장 13절에 한번 보여주는데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 때문 모두가 거짓되기, 거짓되어 행하기 때문이라 지금 저희 나라 교회의 실상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6장 16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앞부분은 누,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은 이걸로 봐서 구약 말씀을 완전히 하나님이시다 알고 계셨던거죠 말씀을 인용하신거예요자그 음. 다음에 이제 자 22절에 6상 22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한 백성이 북쪽 나라에서 오나니 누가 와요? 바벨로니아 신 바벨로니아 제국을 말하고 있죠 북쪽의, 북쪽 나라에서 오나니 한큰 민족이 땅의 사면에서 일어나리라 뭘 위해서 남주다를 연단하려고 심판하려고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는 외식적 예배와 우상 숭배를 통해 드러난 남주다의 위선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7장 11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네. 사실 이 성전이 도둑의, 성, 도둑의 속으로 이미 됐죠? 이걸 또 누가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21장 13절 자, 여러분의 성경에 표기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표기 안되어있으면 적어놓으세요. 자, 그래서 얼마나 가, 가증했으면 7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또 그들을 위해 소리높여 부르지도 말고 강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중부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기도 안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이죠 이게 이 자체가. 그래서 2 3절에 7장 2 3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내 음성에 복종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정말 그, 예배가 굉장히 이제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10장 25절까지 이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음에 11장에서 12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남유다의 심판 경고인데요. 자, 보면은 자 10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10절로 12절 그들은 내말 듣기를 거절했던 그들의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으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맺은 내네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가져오리니 그들이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또 그들이 내게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유다의 성읍들과 이루살렘의 거민들은 그들이 분양하는 신들에게로 가서 부르짖을 것이나 그 신들은 그들이 그들의 이그들 고난한테 조금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썩은 배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자, 14장, 15장은 자 가뭄에 대해서 지금 남유다의 남유다의 이말 가뭄과 에레미아의 기도가 좀 나와있어요. 자, 15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9절에 보면 일곱을 낳았던 여인이 기진하니 그녀가 숨을 거두었으며 아직 대낮인데도 그녀의 해가 기울어지니 그녀가 부끄럽고 당혹해하였더다 또 내가 그들 쪽 남... 남는 자를 그들의 원수를 앞칸에 넘겨주리라 무서운 말씀을 좀 하고 계세요 자 지금 그리고 16장 10, 17장에는 에레미야에게 내릴 세 가지 명령과 그 의미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너는 이곳에서 내게 아내를 취하지도 말며 아들들이나 딸도 두지 말라 16장 2절에 나와 있고 16장 5절에 보면 상가에 들어가지도 말고 가서 울거나 애곡하지도 말라 16장 8절에 보면 잔치집에 들어가 그들과 더불어 앉아서 먹고 마시지 말라 망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으로부터 내 먹지 않 너희 때에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그치게하리라 이렇게 이제 심판 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17장에 좀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지금 마음 상태가 나와 있는 17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로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내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니 너희가 내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이 영원히 탈이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17장 5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바르리라. 17장 7절은 주를 쳐놓으세요. 주를 신뢰하고 그의, 마음, 그의 소망을 죽게 두는 사람은 복이 또다. 이렇게 대조적인 말씀을 주시죠. 자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18장부터 20장에는 이제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멸망선포, 토기장이와 깨어진 옹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자 18장 6절,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는이라 내가 한민족과 하나 안국에 관해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리라고 말할 경우에 내,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그 재앙이 돌이키리라. 자, 11절 후반부에 너희는 이제 각기 자기의 악한 길을 돌이켜 너희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제약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돌이키시기 바랍니 지금은 돌이킬 시간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자 지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약으로 인한 심판의언이 나오는데요 죄송합 21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데 자 남유다 왕들을 향한 심판 경고가 21장에서 23장 8절까지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 경고가 23장 9절에서 40절 자 무화과나 두광주리 환상 24장에 나온 다음에 <웃음> 25장에는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자 21장에 보면 시드기아 왕한테 지금 던지는 메시지죠. 모두. 자 21장 보면 21장 2절에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게 광고하노니 우리를 위하여 죽게 물으라 이는 바벨론 왕느부간에서이 우리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며 만일 죽게 해서 그의 모든 경이로운 일들에 따라 유다를 다루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 올라가리라 했을 때라 근데 이제 이에레미아는 이 예, 질문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주가 말하노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또 그가 불로 그것을 태우리라. 자, 시드기아에 대한 어떤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3장 9절로 40절은 자, 자,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제, 이제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23장 11절을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불경하니 정녕 내가 집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보았노라. 자, 12절에 보면, 내,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5장으로 가면, 25장으로 가면, 누부갈렛살 왕이 이제, 이제 다 멸망시키는 거 말씀하고 11절하고 12절을 25장 11절 12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무섭죠? 자, 선지자를 통해서 다예언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아의 선포와 대립이 26장, 29장이 나오는데, 얼마나 믿겠어요. 자, 얼마나 믿겠어요, 에레미아가.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화평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 다가,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화평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28장, 15절로 17절을 좀 읽어주세요. 28장, 15절로 17절, 하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작. 예, 어 두렵죠. 여러분 선지자 참 선지자는 건들지도 마세요. <웃음> 다음에 29장은 이제 선지자 거짓 선인가 대립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자, 자, 지금 여러분이 기억을 할그 29장 13절을 여러분이 읽어, 줄을 좀쳐 놓으세요. 자,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29장 13절, 시작.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세요. 33절에 보면,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남은 자들을 남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들을 33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자,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31절,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파수꾼의 육절을 보면, 이는 에브라임 산유에 파수꾼들이 외치는 한 날이 있을 것이미니,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원해서 주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파수꾼들이. 우리는 파수꾼들이에요. 자, 31장 15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오, 이거 어디에서 나와요? 마태복 2장 18절에 헤롯이 라마에서 두살 아래에는 다 죽였죠. 얘들은 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자기 자리가 위협받을 것 같아서 그랬죠. 이게 다또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저희가... 33장에 이제 가서 33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33장 15절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구약의 말씀이 어려운 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와요. 이건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의로운 가지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자,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이제 34장에서 45장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함락을 다루고 있는데요. 멸망 전의예레미아의 사역, 멸망 직전의예레미아의 사역, 멸망 당시에 예레미아의 사역, 멸망 후에 예레미아의 사역, 에레미야에바르게 대한 메시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지금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35장은 좀 빠지는 게 이때 뭐냐면 35장, 36장은 사실상 이때가 시드기아 왕태가 아니라 여호와 김 왕태예요. 35장은 이제 레갑인들의 복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35장 16장 16절 17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3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레카비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실행하였으나 니이 백성은 내게 경청하냐 아니하였더라. 레갑의 아들들은 그대로 그의 조상들이 했던 말씀 그대로 실행을 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36장도 역시 여호와김왕때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37장부터는 시드기아 왕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멸망 직전, 그리고 멸망 당시 이야기 하고 있는데, 38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어떤 이야기를, 멸망 직전에 에르미아가 말을 좀 볼게요. 에르미아가 시드기아에게 말하기를, 망고나님 이서야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가 바벨론 왕이 고관들에게 의심 없이 나아가면내 혼이 살겠고 이 성읍도 불로 살라지지 아니할 것이요 너와 내 집이 살 것이나. 말안 들었죠? 예,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람 이제 죽게 되고 저희가 이제 39장에 보면 자 이렇게 이제 39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제 시드기아 왕이 이제 어, 잡혀가는 걸 보여주는데 그때 리블라에서 바벨로 왕이 시드기아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바벨로 왕이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이니라 또 그는 시드기아의 눈을 빼고 사슬로 그를 묶고 바벨로를 끌고 가니 우리가 마지막 장에서 봤던 것을 미리 여기서 또보여주었네요 같이 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멸망 후에 이야기는 40장 이후에 좀 보고, 보여주고 있어요 40장 이후에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42장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미리 말씀을 했죠. 오,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너, 주께서 너희에 관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말라.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주 너희 하나님께 보냈을 때 너희 마음을 속이며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주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에레미아를 이끌고 요하란이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들어가죠. 그건 잘못된거죠. 자, 그 다음에 45장은 이제 이건 또 여호야 김때 했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애굽에 대한 예언 나오고 블레셋, 모압 암몬, 예돔 가메세 게다가, 솔, 엘람, 바빌론에 대한 예언인데, 전부 다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심판에 대한 예언이죠. 예. 제가 이제, 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사하나이 쓰셨던 민족들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죠. 자, 여러분, 이 50장을 펴세요. 에레미아서 50장. 에레미아서 50장은, 자 바벨론에 대한 예언들은 좀 50장 1절로 10절을 한 절씩 교동하겠습니다. 주께서 선지자 에레미아에 의해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성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북쪽에서 한 민족이 그녀를 치러 나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안에 그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옮겨가며 그들이 여우, 떠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 그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길을 가며 그 하나님의 유는 이요 기뻐할 것이며. 돌아오시며. 그들이 그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쪽으로 그 길을 물어 말하기를. 오라 결코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영속하는 원한영 언약으로 우리 자신을 주께 연합하자 하리라. 내 네, 백성은 잃어버린 영세로다그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쉴 곳을 잊었으므로 예, 여기까지 읽으시고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39절에 보면 50장 39절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들이 섬들의 들, 들, 들, 들짐승들과 함께 그곳에 거할 것이요, 올빼미들이 그곳에 거하리라. 거기에 다시는 영원히 사람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대대로 거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고, 자 그다음에 51장으로 가면요, 51장 8절에 8절을 보면 줄을 좀 쳐놓으세요.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서 멸망하였으니, 요한계시록의 바벨론도 갑자기 망하죠. 여기에 바벨론도 갑자기 쓰러져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해서 애곡하라 말하오죠. 11절에 보면 바벨론이 누구한테 멸망당할 건지도 나와요. 화살들을 갈고 방패들을 모으라 주께서 메대인들의 왕들의 영을 일으키셨으니 그의 계획이 바벨론을 대적하시며 누구한테 망해요? 메대바사한테 망하죠. 그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오너 많은 물들 위에 구하고 재물이 풍부한 자야. 내 끝이 이르렀고 내 탐욕의 분량도 그러하니라 왜 여기를 제가 읽어드렸냐면 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바벨론 시스템에 살고 있어요 구약의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그 다음에 여러분 자 45절에 51장 45절 계속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오라 우리가 바벨론 시스템에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 각자가는 주의 맹렬한 진노로부터 자기혼을 구해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칼을 50절에 보면 칼을 피한 너희는 멀리 가라 가만히 서있지 말라 멀리서 주를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내 생각 속에 둘진니라 하고 53절로 5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이 하늘까지 높아진다 해도 그녀가 자기 힘 높이를 보강한다 해도 내게서 파기시키는 자들이 그녀에게로 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울부짖는 소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며 큰 파괴가 갈대아인들의 땅으로부터 나오나니 이런 주께서 바벨론을 파괴하시므로 그녀에게서 나오는 큰 소리로 멸하시미니 그녀의 파도가 큰 물결같이 노호하며 그들의 목소리의 소음이 터져나온때라자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예언이 정말 우리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의 멸망과도 허무적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힌트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의 시스템으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아셨죠? 돈과 어떤 세상으로 의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바벨론 체제 아래 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보시면 이 백성들 분포를 나와 있죠. 이 나와 있는데 바벨론은 여기에 지금 메데가 있었어요. 메데한테 멸망당하죠? 그 다음에 시드기아의 배방과 죽음,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아까 다루었습니다. 자에레미아예가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 처음에 보면 예루살렘스 미스루엔 레슬레이션을 다루죠.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떤 분노와 그의 백성을 향한 분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지금 이제 절망 속에서 발견해서 소망.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멸망의 참상과 원인을 알수 있는데 여러분 국가가 망하면 인권이고 뭐고 없어요. 유린당이에요. 유린당이 그러니까 국가가 있을 때 지켜야 돼요. 일제시대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일제시대때 친일한 사람들이 나빠요? 아니면 구한말때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들이 나빠요? 아마 일제 때 생존하기에도 친일을 안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구한말 때 충분히 우리가 멸망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조선의 외교적, 저 국방력이 미약함은 오히려 동부가 정세에 굉장히 불안정을 제공했어요. 나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나라가 없으면 인권이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다음에, 다음에, 이제, 어떤 강구를 하죠. 우리 백성들을. 이게 자비를 고아서, 자비를 주소서 하고, 이제, 마치는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